야 이걸, 야 이걸 이걸 사라?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앗간야를 로젠제입니다 오늘은 한번 우리 그 마비노 유저분들과 함께 평소에 뭐 던전만 으면 재미없으니까 오늘은 간단한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마비노기에서. 러시안 룰렛하기 마비노기식 러시안 룰렛 룰 설명 짧고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알비던저 아레나에서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사위를 던져서 특정 숫자가 나오면 공격당하는 게임입니다 걸린 사람에게는 상점용 기본 화를 이용하여 매그넘 딱한 발만 공격 가능합니다 자이언트와 엘프는 때에 따라 대리타격이 가능합니다 장비 공개 상태로 하고 아무것도 없는 맨몸으로 플레이합니다 당연히 특성, 변신, 버프, 물약 등등 모든 부속행위는 일체 금지입니다 재미를 원한다면 기사 회생 정도는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활 명중률은 99%까지 허용됩니다 즉 100%로 맞출 시 탈락입니다 맞는 사람은 움직이는 것만 가능합니다 이때 삑사리가 나올 시 해당 사람은 생존입니다 혹이나 번호를 착각해서 실수로 타격시 실수한 사람이 타격을 대신 맞습니다 끝! 일단 뭐 러시아 룰렛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이 주사를 던지는데 특정 숫자가 나오면은, 그 해당 유저를 때려 죽임이 됩니다. 이번에 나온 숫자는, 2입니다. 2, 2입니다. 2만, 아니면 돼! 오, 살았어. 나! No! 살았어. 야, 가. 다음. 오, 살았어. 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오, 오, 4밖에 안 나와? 오! 우와! 하하하하! 아니 버티기가 어딨어? 아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맞읍시다. 아 아진님이 정하시죠? 자 아진이 정하시죠? 다음 수자 삼가죠 오케이 저부터 갑니다잉. 아사자님부터 갑니다잉. 고고고 삼삼삼 삼삼 어. 아이고 나어 이거는, 야, 이걸, 야, 이걸, 이걸 사라? 아니, 아니, 이걸? 아, 맞아. 마비노기에 삑살이 있다는 걸 깜빡했어. 야, 아튼 심의의 가오가 한, 와, 사장님두번 사네? 사장 이걸 두번 사시네? 아, 그로 숫자 고르세요. 1, 오케이, 오케이. 사장님부터 다시 돌립니다. 고고고! 어, 3 나왔고, 아, 1! 이 나왔다. 아! 하하하하! <웃음> 이번백 100% 산다. 따샤! 아, 죽었다. 이거 죽었다. 따샤! <웃음> 나도 쏘고 싶었는데. 오케이. 아지님 아웃. 이번 숫자는, 오, 6입니다. 6, 어, 안 나왔고, 4 나오셨고, 오, 어, 살았어. 자 자자자자자 아 <웃음> 좋아 내 네, 99퍼 있 준다 아 제가 양심상 그래 재미를 위해서 제가 99퍼 에서겠습니다 99퍼 아 디펜스 뭐 그런 게어 있어 와 이걸 와야 게임을 진짜 이렇게 합니까 <웃음> 아니 게임을 진짜 이렇게 합니까 게임을? 이게 게임이야? 아니, 러시안 룰렛으로 하자니까, 피지컬로 왔다가, 다 씹어먹고 있어! 아, 애들 오는데, 어른 오셨네. 오, 오케이. 저만 안 걸립니다, 저만. 고고! 2 나왔구요. 3 나왔구요. 아, 살았어. 오! 다시, 계속, 고고고고고고고, 러시안 룰렛, 고고고. 오. 3. 이와 <웃음> 아! 아 개무서워 핵무서워 아니 2 e 플러스 3을 5로 하시면서 작가님 그러시면 안되죠 오 와! 안돼! 이자 <웃음>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오! 어, 버틸 수 있어! 어, 아 좋아, 좋아좋아좋아 오케이 피지컬 오케이내 네, 피지컬 좋아좋아 좋아, 좋아 야 버텨 버텨 버텨 쏘세요 쏘세요 아니, 야, 진짜 <웃음> 아니, 반말 나오게 하는 이분이 진짜 아니, 이 아니 이런 법 있습니까? 이거 <웃음> 아니, 피지컬로 게임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어, 에너지, 어, 채워했어 아, 사, 가겠습니다. 죽음 했을 때 자, 자, 나만 말고 가겠습니다. 갑니다. 그리고 신은 그를 져버렸다. 아닙니다. 자, 4 3 나왔고 자, 1 나왔고 오 하얏 어, 살았어 하얏 살았어 하얏 살았어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저 사자님은 쎄가지고 여러 번 돼야 돼. 이거 한번 되면 안 돼. 여러 번 돼야 돼. 나 써야지. 일. 와. 아니. 아무스킬안 쓰고 있어요. 싫어합니까? 내가 덴딜한다. 내가 댐딜난다 백퍼 백퍼 빠셔 그렇지. 좋아. 자 갑시다. 자 갑시다. 1 나고 왔 오케이 일. 자일일일일일일일일 일. 던지세요. 허. 어? <�American> 야 내가 먼저 써야 돼. 내가 오늘 써야지. 쿠루님이 나머지 마무리 한단 말입니다. 야! 아니! <웃음> 야, 이게 게임이야? 아... 야, 이러이가 어딨어, 진짜. <웃음> 자, 아, 되자, 가보자, 진짜. 아, 진짜 어디가 없네, 이거. 숫자 3으로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3으로. 자, 3. 오케이, 4 나왔고. <웃음> 아! 아버어 버틸 수 있어 버티 아, 안될것 같은데 아우 아 죽었다 빨리 오세요 아! 로젠젠 아웃 로젠젠 아웃 그럼 둘이서 계속 할게요 어차피 아와 아레나 비메너 되게 오랜만에 본다. 이걸 이렇게 하네. 던져 오하고 던져. 아, 아, 한대 버틸 것 같은 아우. 오, 오, 살았나? 살았나? 살았다. 오, 살았어. 오, 살았어. 오, 살았어. <웃음> 이게 뭐야? 오였어요. 사인 살았구요. 어 살았어요 오케이 오살았고요러니커아 <웃음> Time to say goodbye 아우. 아 이렇게 해서 야 이것 좀 비겁해 근데 이거 애초 애초 아니 이거 우승자가 사자의 심장님인데 이거 비겁해 뭔가 아니 너무 비겁하잖아 뭐야 저거 뭐 저런 괴물이 다 있어 야 아니 내가 데미지 넣 뭐해 특성